안녕하세요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 살롱 백호입니다 발성에서 가장 중요한 근육을 뽑으라면 윤상갑상근, 갑상피혈근, 그리고 피혈근 이렇게 세 가지를 들수 있는데요 오늘은 제 1탄 고음과 가성을 담당하는 윤상갑상근입니다 윤상갑상근이 수축하게 되면 성대가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고음이 만들어진다 이 정도는 유튜브를 통해서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윤상갑상근은 그렇게 단순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후두를 내려야 된다 아니다 후두를 올려도 된다 아니다 둘다 괜찮다 이런 오해들도 생기는 거고요 발성근육 3대장 시리즈 제1탄 고음과 가성을 담당하는 윤상갑상근 오늘도 역시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자 여기 보이스박스라고도 부르는 후두가 있습니다 이 후두 안에 우리가 컨트롤해야 할 근육들이 숨어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 윤상갑상근은 윤상연골과 갑상연골의 앞면에 붙어있는 근육들입니다 이 윤상갑상근은 직선 파트와 사선 파트로 나뉘는데요 직선 파트는 윤상연골의 앞쪽과 갑상연골의 후면에 붙어있어서 수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갑상연골을 아래로 내려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로 인해 성대의 앞쪽을 잡아당겨서 성대를 늘어나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사선 파트는 윤상연골의 앞쪽과 갑상연골의 아랫불에 붙어있어서 뒤쪽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윤상연골을 뒤쪽 방향으로 기울여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로 인해 성대의 뒤쪽을 잡아당겨서 성대를 늘어나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 둘은 동시에 작용해서 성대를 앞뒤로 같이 늘려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성대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저음보다는 고음을 만드는 데 유리한 상태가 되는 거죠 마치 기타줄을 감으면 감을수록 줄이 팽팽해지면서 음이 점점 올라가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 위대하신 구글 검색창에 크리코사이로이드 무브먼트 즉 윤상갑상근의 움직임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면 수많은 외국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이미지들을 볼수 있는데요 갑상연골이 수직으로 움직이는 그림도 많이 보이고 윤상연골이 뒤로 기울어지는 그림도 많이 보입니다 갑상연골의 수직운동과 윤상연골의 기울어짐이 동시에 묘사되어 있는 이미지를 찾는 게 오히려 어려워요 당연히 실용음악학원 홈페이지나 네이버 블로그 블로그 등등 한국 사이트를 찾아다녀 보아도 극히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모두 마찬가지예요 갑상연골의 수직 운동은 곧 후두의 하강으로 이어지게 되고 윤상연골의 회전 운동은 곧 후두의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윤상갑상근의 움직임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들은 후두를 내려야 된다, 후두를 올려야 된다 이렇게 다양한 의견을 보이는 거죠 진짜 정답은 내고자 하는 소리가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후두를 내린 다음 올리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갑상연골의 하행이 선행된 다음 윤상연골의 기울어짐이 뒤따라와야 한다는 거죠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갑상연골의 하행이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는 갑상연골의 하행 없이 윤상연골만 기울여서 성대 뒤를 늘려주게 되면 발음을 만들어주는 인두강이 좁아지기 때문에 마치 혀가 짧은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소리가 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 갑상연골의 하행이 선행되고 윤상연골의 기울어짐이 따라와야 하는 이유는 결국 성대를 최대치로 늘려주기 위해서는 성대가 앞뒤로 같이 늘어나 주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윤상갑상근의 수축은 가성을 만들어 주는데요 윤상갑상근의 수축을 통해 팽팽하게 늘어나게 된 성대는 얇아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성대에 틈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때 바람이 새는 소리 즉 기시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소리를 팔세토 즉 가성 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벌어진 성대를 닫아주는 역할을 하는 피혈근의 개입이 없이 온전히 윤상갑상근의 비율이 높은 상태로 발성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고음으로 올라갈수록 숨소리가 섞이게 됩니다 즉 가성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아 말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남자는 1옥타브 라 정도에서 여자는 2옥타브 레 정도에서 얼마나 자연스럽게 가성으로 연결시킬 수 있느냐가 진짜 성구전환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정리하자면 첫 번째로 윤상갑상근을 수축시켜 성대를 늘어나게 함으로써 고음을 만들 수 있다. 두 번째로 윤상갑상근은 직선 파트와 사선 파트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성대의 앞쪽을 잡아당겨 늘어나게 할 수도 있고 성대의 뒤쪽을 잡아당겨 늘어나게 할 수도 있다 결국 본인이 원하는 소리가 무엇이냐에 따라 정답은 달라진다 세 번째로 성대를 닫아주는 역할을 하는 피열근의 개입 없이 고음으로 올라가는 경우 성대가 늘어나며 얇아짐에 따라 성대 사이에 틈이 생기게 되므로 가성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겠네요 최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은 어려웠을 수도 있지만 올바른 이론이 뒷받침 될수록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조금만 이해해주세요 발성근육 3대장 시리즈 제2탄 발성의 시작! 두성을 만들어주는 피열근편 많이 기대해주세요 저 보컬 살롱 백구는 신도림에 위치한 JG 실용음악학원에서 부원장으로 있어요. 제 개인 작업실은 도봉구 창동에 있고요. 저와 함께 노래를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편하게 연락 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이상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 살롱 백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